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제, 오늘 리뷰할 제품은 갤럭시 버즈 프로인데요. 갤럭시 버즈 프로는 나온지가 얼마 안되었죠? 갤럭시 버즈 프로는 나온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저는 갤럭시 21 울트라에 이게 지금 사은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하나 더 샀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렛 색깔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아는 동생에게 팔았고요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블랙 색상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로 색상을 있었으면 비교를 했을 텐데 그게 지금 저한테 없어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외관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랑 굉장히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뭐 내용물만 좀 다나다 보시면 되고요. 겉에는 USB C 타입 단자 그리고 여기 밑에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것 점, 정도 외에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삼성사 로고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Sound by AKG라고 적혀있는 것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 밑에 뭐 요렇게 무슨 충전을 위한 원형 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원형 홀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슨 충전을 위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이거 엔지니어링이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구요. 뭐그 외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안쪽에 내용물을 보시면 안쪽에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갤럭시 버즈 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커널형이기 때문에 역시 커널형이라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여기 기어, 이어팁 요 부분이 이제 귀에끼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교체형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기에는 조금 좀 헐렁했다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제 귓볼이 좀 넓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헐렁했습니다. 헐렁해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 외에 근접 센서도 있어가지고 여러가지로 근접 센서까지 있어가지고, 아, 그, 근접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빼면 바로 이제 음악이 멈추는 등의 그런 부가적인 추가 기능이 있어가지고 매우 좋았구요. 그 외에 이제 여러가지 부가적인 이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블루투스 버전은 5.0이고 블루투스 프로파일 같은 경우 H2DP, AVRCP, HEP 뭐그 외에 AAC 코덱은 당연히 지원하구요. 뭐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코덱도 지원하는데 LADC 코덱은 지원 안 하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양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게변 하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7.0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 저번작에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란다 블루투스 아니, 한다. 스마트폰 사양이 5.0 이상이라도 사용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버전 같은 경우는 5.0 이고요 그 다음 이어버즈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g으로 상당히 좀가벼운축에 속합니다 그 다음, 케이스북에는 약4 5 g 로 공식적인, 이제, 홈페이지에는 44.9g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약 계산해봐야 뭐, 45g이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요, 케이스는 말고, 케이스는 말고, 요, 이어버즈만, 이어버즈만 생활방송가 IP, IP7입니다. IP7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사용시간이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시간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음악 만들었을 경우는 4시간 정도로, 조금 짧은 편에 속합니다. 조금 짧은 편에 속하고요 뭐그 외에는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노이즈캔슬링이나 이런걸 생각하면 될텐데 노이즈캔슬링 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웠어요 노이즈캔슬링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는데 왜냐하면 이게 노이즈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는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이 들어갔잖아요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이 들어갔는데 뭐 광고에서 나오던 것처럼 바람소리도 막고 뭐 바람소리가 잘 막아진다 그 다음에 뭐 외부 소리 듣기도 너무 잘 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외부 소리 듣기는 뭐 마음에 들었어요. 외부 소리 듣기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 바람 소리는 잘못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도 제일 맞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광고가 한것 치고는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쉽게 좀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또 마이크 개수가 6개가 되는데 어, 6개가 돼서 그런지 이제 그 통음질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통음질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고 일단 빅스비도 지원을 하고 뭐 빅스비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폰에서 잠깐 실험을 한번 좀 사용해보려고 연결을 몇번을시도 해봤는데 역시 안되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아이폰에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점 유의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파, 파이리의 파비양이었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